I, I wanna know your name Baby, you're bubbly and radiant You got some flavor and I'm tryna savor it Palm grip on the fruit ah. Sippin' on that juice Like Skateboard P and Diddy hey. y e a t e t o o Oh my god. Pumpkin muffin. Wow. i o o much. t a s a m Looks so good. 와우. Wow, 찢어졌어. 와우. 완전 다 치워. 크레이지. <웃음> Yeah. Bye, have y g o o 들어갈지모르지어거거지 아, 거지 아, 거지 이거지. 이거예이 예뻐, 예뻐. 이거지. 이이거맛이어보이잖아 이거지. 왜 이거지. 이거지. 이거이거 이거지. 이거지. 이이이 이거지. 이지이거 이거지. 이거이거 한입 만 먹어 아니, 하나 아니고 한입이 한 응. 하나 말고 한입이치산 치사한 <웃음> 이잔 마시면 나 속소리도 <웃음> 색깔이 진짜 잘어울려라가을이다 <웃음> <나> 진짜 색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가. <나. 웃음> <웃음> yeah. Okay, <웃음> 되게 기억나 <귀엽다, 저>. 되게 그러면 <웃음> 래 <웃음> 재밌다 우분인것 같은데? 되게 재밌다 이거 네. 집에서 만들고 싶다 네. 핑크색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양말도 포장을 되게 재밌게 놨다 그치? 스테이프 스케이트 버전 귀엽다 무슨 버스턴데 저게? l 외아 귀엽다 언니 원래 편지 쓰는 스타일이야? 아 진짜 귀엽다 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, 했어셀 라이트. 오픈 재밌다 이거. 어 <웃음> 근데 그거? 2려 <웃음> <Espec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 정도. 이정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거이 정도. 이이게도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론이 아니야. 론이 아니라고 얘기하고. 데 so so <웃음> 지금 우리는 지금 강북에 있는 와우! 후추 범벅. 냄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. 찡찡찡찡, 찡찡입니다여기인가요 예, 맞아요, 맞아요. 손잘 예, 예. <목소리도 이렇게 나와> 오, 어, 어딨어, <목소리도> 아, o r e a n fried c h 거 c k e n k o e a d h i e n a r e d e r a r i e o n o n f o r n f i e r e a n d h e o r e a e c k o r e a n fried chicken? r e e h o r e 치킨이 o n e s p i c e n a n m a n o a n h f e d a e c h a n o d o r h e d a 그냥, 그냥 근데 <목소리> 나 걔가 말하는 거 너무 공감이 이거. 다가가지고 나 집이 나 너무 똑같서 원... 원... 온도가 똑같아 이게 진짜 질인가 했진 않아. 어쨌든 그 크루즈 일본에서 출발고그 걔네 그건데 음 너무 할 같아 여기 잘해 응응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 진짜 맛있 근데 어... 맛이 제일 다른라가 제가 면 때문에 라는좀 그러니까, 진짜 예, 해야, 야 일본보다 맛있어, 맛있어. 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런 느낌이시라. 예. You put this in off. You push and you turn. Mm -hmm. And it's on. 나는 안 기다린다. 인터뷰 할수 있었는데 내가 가. 가. 어, 따뜻해. 덥네. 어, 추워? 진짜 더워 죽을 것 <웃음> 같아 지금. <웃음> 이거 진짜 맛있어요. One cold brew, iced decaf water, $2.00 Can I get a grande cold brew? I Can I get a grande cold brew? Cold brew? 자 m a r a g s 지라 It's like a summer night It's so cold And um, the lord hobo boots up And we r a v e an artichoke l e dropped the bomb like <laughs>